대학생인 저는 친구들과 2019년을 잘 맞이하자며 12월 말부터 1월 첫 주까지 일주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1월 1일, 저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3분의 2쯤 올라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식은땀이 나면서 급동이 마려웠어요. 아...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올라가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급하게 하산했습니다. 조금만, 진짜, 어, 어, 조금만 견디자, 어, 날낼수 어, 어. 있다, 어, 날낼수 있어, 어. 식은땀을 내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산 위에서 사람들의 커다란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오, 오, 오, 드디어 나온다. 어? 오! 드디어 나온다. 오! 오! 진짜 크다. 오, 오! 드디어. 왜? 오, 진짜 크다. 함성 소리에 제 엉덩이에서도 반사적으로 아, 어떡해. 아. <웃음> 억지로 해어억지있었어녀석있이던와석리이말와어요고 말았어요. 어, 어떡해. 이렇게 전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r y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처리를 했습니다 아.